안녕하세요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축하기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aws 파트너사인 클래스 메소드에서 aws 솔루션즈 아키텍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 도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디벨로퍼즈 i o 라고 하는 기술 블로그에서 aws 관련 포스팅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종의 AWS 공인인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AWS 재팬에서 주관하는 2020 APN AWS 탑 엔지니어즈에도 선발되었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혹시 화면에 보이는 블로그 포스팅을 읽어 보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번 발표는 이 블로그의 내용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람다로 이루어진 RESTful API가 있을 거라는 전제로 어, 여기에 분산 트랜잭션과 실시간 통신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했다라는 기존의 그런 아키텍처의 전제에 변화를 주어서 어, 지금 이번에 발표하게 된 데모에서는 처음부터 앱싱크를 메인 API 엔드포인트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분산 트랜잭션을 통한 주문 결제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라는 전제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블로그를 읽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발표도 굉장히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직 블로그를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블로그에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실제 서비스를 개발했던 개발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발표와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데모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아이디어 및 샘플 코드를 전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 본 발표 내용을 적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 반드시 다각도에서 그, 그, 다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어, 검토를 선행해 주신 다음에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또본 발표가 끝나면 어,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서버리스 환경에서 분산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서버리스 환경에서 대규모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론에 대해 알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 AWS CDK로 앱싱크 및 스텝 어, 펑션즈 등의 서버리스 서비스를 구현한 샘플 코드를 얻게 되십니다. 본 발표는 데모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어, 데모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을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WS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고 어, 본 바, 발표의 마지막에서 어, 해당 개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캐치업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 드릴 테니 어,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큰 틀에서만 잘 따라오시면 어, 본 발표를 통해서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주제로 넘어가서 서버리스 분산 트랜잭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여행 그림이 나왔죠. 어, 분산 트랜잭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 여행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당연히 항공권 예약을 필수로 하고요. 그 다음 호텔도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또 면허는 제가 없어서 렌트카는 빌려본 적이 없는데 어, 예제를 위해서 렌트카까지도 세 어, 개를 다 해야지 어, 즐겨,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인물 톰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호텔과 렌트카는 예약을 완료했는데 를 항공권 예약이 되질 않아서 여행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톰은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미 예약했던 호텔과 렌트카 예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취소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부 다 예약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트랜잭션이란 결과적으로 모든 테스크가 전부 성공하던지 모든 테스크가 전부 실패하던지 그 밖에 중간에 몇 가지 테스크는 성공했는데 몇 가지는 실패하는 이런 어중간한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 일련의 처리 방법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어, 여러분 들어보셨 적 있을 텐데요 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상호작용의 단위라고도 말 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모든 테스크가 전부 성공하던지 전부 실패하던지이두 가지 상태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의 어, 트랜잭션을 제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보통 이제 함, 그 코드로 치면은 세션점 어, 플러시라든지 아니면 세션점 커밋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그런 코드들을 통해서 어, 비교적 간단하게 어, 트랜잭션을 구현을 가능하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오게 되면서 어,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의 트랜잭션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특히 MySQL이라든지 DynamoDB, Elasticsearch 뭐 이렇게 서비스별로 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의 어 그런 트랜잭션 은 제어는 당연히 할수 없다 라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서비스 레벨에서 어, 그러면 트랜잭션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분산된 서비스들의 트랜잭션을 어, 분산 트랜잭션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어,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어, 투페이스 커밋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패턴 이두 가지가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패턴들인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난이도가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또 이것 외에도 분산 트랜잭션 구현에 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구사항의 가변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권이나 호텔 렌트카 서비스들에 대한 트랜잭션을 고려해서 실컷 코드를 작성해서 을 어, 했던 테스트까지 맞춰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어, 음식점 예약 서비스를 추가해달라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렌트카 서비스는 필요 없으니까 렌트카 서비스는 일부 고객한테만 어, 트랜잭션에 묶어주고 일부는 빼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변수가 많고 어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분산 트랜잭션 알고리즘으로 어, 제가 선호하는 것은 어, KT 메카, 메카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디스트리뷰티드 사가를 사가지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사가지라고 해서 이제 그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30분짜리 강연 영상이 나오는데 요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일단 디스트리 e d 사가제에 대해서 간단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면 어, 분산 트랜잭션의 라이브러리나 구현체가 아니고요. 프로토콜 즉 아이디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즉 구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로서는 사가 익스큐션 코디네이터 SEC라고 적어 놨는데 요 SEC랑 어, 사가 로그 요게 이제 구현의 핵심이 됩니다. KT의 강연 슬라이드의 한 페이지에서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사가 로그 길쭉하게 막대기가 보이죠 그 사가 로그에 적혀있는 어, 얘네들이 이제 그 테스크들이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SEC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사가 익스큐션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뭐 익, 익스큐션 코디네이터인데요 어,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테스크들을 어, 각각 수,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뭐 전과 후에 뭐 스타트 뭐 호텔, 엔드 호텔, 스타트카, 엔드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사과로고에다다 적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다 파악을 할수 있는 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태, 특정 태스크가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카를 시작을 했는데 엔드카 하기 전에 어, 뭐태스크가 실패했다. 라고 하면 은 전체를 롤백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 자체가 전체가 성공하든지 전체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롤백을 전체를 다그해 그 이미 실행된 테스크들에 대해서는 롤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롤백을 하는 그런 테스크를 컴펜세이션 테스크 즉 보상 테스크라고 부르고요. 그 보상 테스크는 각각의 사과 그, 트랜잭션에 관여하는 모든 테스크들이 다 보상 테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롤백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그 보상 테스크들이 각각 다 실행이 되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뭐디스트리뷰리사가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각각의 테스크를 수행을 하고 성공을 하면 그대로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크 수행 중에 만약 어떤 테스크가 실패를 한다면 그럼 이미 수행된 테스크를 무효 처리할 수 있는 그 컴펜세이션 테스크를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전체를 롤백 시킨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강연을 들으시면 알수 있으므로 어, 이번 발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사전 지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바로 데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의 데모에서 사용되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텝펑션즈입니다. 어, 흔히 서버리스 워크플로우 관리 서비스로 소개되고 있고요 아파치 에어플로우랑 종종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AWS에 있고 또 비교적 간단한 워크로드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스텝 펑션즈를 사용을 하면 초기 코스트라든지 그런 인프라 관리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 효과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서버리스 형태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소개를 드렸했던 그디스트리뷰 a 사가즈의 핵심이 되는 어, 사가 익스큐션 코디네이터라든지 사가 로그의 기능으로도 어, 이런 이런 그 SEC라든지 사가 로그가 언제나 고가용성이 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AWS 스텝펑션즈를 사용을 하면은 어, 이러한 SEC와 사가 로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이. 스테이트 변경 횟수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어그 그냥 그 무작정 남용하기보다는 뭐 주문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시나리오에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데모에서는 API 엔드포인트로 앱 싱크를 활용을 했는데요. 기존의 VTL이라고 하는 템플릿 언어를 별도로 학습해서 리졸버를 작성을 해야 했던 그런 학습 코스트를 최근에 출시한 다, 그 다이렉트 람다 리졸버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위한 그래스 QL의 어, 서브스크립션 기능이 그 개발자가 코드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버리스 서비스이므로 대규모 트래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앰플리파이는 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별도의 세션에서 소개되어야 할 정도로 어, 굉장히 편리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번 데모에서는 흔히 알려진 그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는 앰플리파이 이닛 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를 쓰지 않고도 어, 앰플리파이를 어, 그 앱싱크의 api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awcdk s 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주시는데 어, 튜토리얼을 끝내고 나면은 사실 CDK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유용한 코드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데모 코드를 공개를 함으로써 어, 서버리스 워크로드를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에 대해서 어,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AWS CDK는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로 어,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AWS 뿐만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뭐 애저라든지 GCP라든지 또 k u b e r n e t e s 까지에도 어, 환경을 배포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데모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데모 시험부터 먼저 봐야겠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앱이에요. 앱이고 오른쪽에 어드민인데 어드민 같이 안 보이더라도 어드민이라고 봐주세요. 왼쪽에서 지금 상품을 하나 골라서 카드 결제를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리면은 네, 이제 성공했고요. 성공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어떤 책이 주문이 됐는지 바로 어, 전달이 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GraphQL, 그 a p p 의 Subscription 부분이고요. 한번더 하고 있는데 어, 한번더 해도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텝 e p 들을좀 까볼 건데요. 이제 갱신을 해서 제일 최근에 실행된 스텝 e p 들 u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크가 어, 진행됐는지 한 번에 쭈르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데모였고요 어. 이렇게 데모 시연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데모 아키텍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단 좌측에 보이는 스트라이프는 이제 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사스 플랫폼입니다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카드결제는 스트라이프를 통한 결제인데요 어, 한국에서는 아임포트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랑 어,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과 전혀 어드민처럼 보이지 않았던 어드민은 각각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플랫폼과 앵귤러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한 건데요. 이제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다른 라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이제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어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를 제가 옆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앱싱크에 날리는 쿼리나 뮤테이션을 앰플리파이가 자동으로 생성해준 코드를 통해서 날리기 때문에 앰플리파이를 표시를 해두었고요. 또, 앰플리파이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앱싱크의 그래스 QL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이제, 그, 생성할 수 있는 등, 어, 뭐,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 그리고, 백엔드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앱싱크가 메인 API 엔드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있으시고요그 다음에, AWS 람다 함수 하나로, 최근에 서포트된,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렉트 람다 리졸버, 이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tl 기반의 리졸버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돼서 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결제와 주문 관련된 어, 분산 트랜젝션 처리를 했는데 스트라이프에서는 http 기반의 웹북 방식으로 어, 이벤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aws 서비스의 http 프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어 H, 아, http 기반의 웹북 방식으로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그 API 게이트웨이를 스 i o 션즈 앞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좀더 데모의 흐름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기반의 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살표 위에 숫자들을 붙여넣는데 이게 실행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상품 선택을 하고요. 그 위에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 이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인데 어, 그다음 그 다음에 3번인데 그 다음 그스트라이프의 결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결제 토큰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앱싱크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토큰을 생성을 하고요. 그 토큰 생성하는 김에 어, 주문 데이터를 생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상태 주문 데이터의 그 상태 필드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초기화 그 상태 값을 걸어놓습니다. 주문 트랜잭션을 시작할 거니까 먼저 사, 그 상품에 예약을 걸어두겠다는 라 의미로 어, 지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토큰을 얻어오면 앱에서 직접 토큰을 이용하여 어, 스트라이프의 결제 요청을 보냅니다. 지금 4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제 처리가 되면 이제 결과값을 미리 지정된 웹풍 URL로 그 이벤트를 보내주게 되는데 데모 용도로 프로덕션 신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둔 거고 실제로는 하늘색 점선을 보시면 어 이게 실제 데모 코드에서 구현한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스트라이프에서 웹훅을 걸어줘야 되지만 실제 데모에서는 어, 프로덕션 신청을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어, 앱에서 직접 웹훅을 거는 것 마냥 흉내를 내,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받은 이 스텝, 그 이벤트를 Step Functions에 넘겨주면서 예,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5-C를 보시면 어, 페이지 이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앱 쪽에서는 미리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 로딩 창을 띄워주게 됩니다 5-D를 보시면 주문 트랜잭션 상태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 요게 앱싱크의 주문 트랜잭션 상태를 확인하는 커리를 뭐 1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보냅니다. 스텝 펑션즈로부터 이제 6번인데 어, 트랜잭션이 화, 완료되었다고 이벤트를 전달을 받으면 어, 앱싱크에서 상태값이 변경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5-D에 있는 얘가 확인을 해서 그 페이지를 어, 이동을 시켜서 어, 결제 완료 페이지를 띄워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드민은 설명할 것도 없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앱싱크에 그래스 QL 서브스크립션 걸어놓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냥, 뭐, 리스트로 뿌려주는 게 전부 다예요. 데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지만, 어, 그니까 어드민이 좀 어드민 같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어드민에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아니면 펍섭 방식의 복잡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그럴 필요 없이, 어, 앱싱크를 사용하시면요. 그냥 api 엔드포인트 앱싱크 쓰시는 김에 어, 빨대 꽂아놓듯이 서브스크립션만 그냥 딱 코드 한 줄만 적어놓으면 은 어, 백엔드에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어, 백엔드라기보다는 앱싱크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뮤테이션이 실행됐을 때서브스크립션 빨대 꽂아놓는데 그냥 바, 자도, 자동으로 바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백엔드에서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을 위해서 작성해야 될 코드는 단한 줄도 없고요. 스키마에다 그냥 어, 서브스크립션을 쓰겠다라고 선언만 해주면 한 줄만 선언해 주면 백엔드는 자동으로 그냥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앱싱크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기능이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그럼 또 구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앰플리파이가 생성해 주는 그냥 코드를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그냥 가져다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데모 코드도 있다가 보여 드릴 텐데 어, 한줄한두 줄이면 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쉽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 주문이 발생했을 때뭐 어드민의 알림 아이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숫자로 된 배지로 현재 들어온 신규 주문 건수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기능이 굉장히 쉽게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텝 펑션즈에서 어떻게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주문도 성공을 하고 이제 트랜잭션도 성공하는 그런 행복한 시나리오를 먼저 볼 건데요. 먼저 스트라이, 스트라이프에서 처리된 결제상태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처리하는 뭐 스테이트 스트라이프 웹풋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 이게 성공을 어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그 주문을 확정을 시키고 배송 요청을 하는 그런 뭐 시스템을 가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 트랜잭션을 완료를 시키고 주문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제로 깔았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주문 데이터에 뭐 이니셜라이즈라는 그 필드에 뭐 데이터가 있다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주문 데이터에 주문 상태라는 필드랑 어, 트랜잭션 상태라는 필드를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문도 성공했고 트랜잭션도 완료 상태가 되어야 완전히 주문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게끔 그런 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두 가지 다 성공으로 스테이트 값이 바뀌게 된 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제 처리가 완료되고 뭐 주문 확정을 하고 배송 요청을 하려다가 어떤 이유로 실패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아까 전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사가지에서 언급했던 그 컴펜세이션 태스크, 즉 보상 테스크를 실행을 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캔슬 페이먼트랑 캔슬 딜리버리, 캔슬 오더 뭐 이런 테스크가그런 보상 테스크에 해당됩니다. 뭐 실행된 걸 다시 취소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게 처리가 되고 나서야 트랜잭션을 완료를 시키는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는 트랜잭션과 주문 상태가 둘다 성공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트랜잭션은 성공했지만 주문은 실패한 상태로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게 돼서 실제로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객한테는 이미 환불도 캔슬 페이먼트 해가지고 다 끝난 상황이니까 트랜잭션이 잘 수행되, 수행된 덕분에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 어, 그런,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결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버려서 곧바로 보상 테스크를 실행하는 단계로 어, 넘어가는 시나리오인데요. 보, 배송 요청은 한 적이 없지만 이제 배송 요청도 이제 취소를 하는 테스크도 함께 실행되고 있잖아요. 캔슬, 뭐 딜리버리 이렇게. 캔슬할 게 없으면 그냥 요청이 무시된다는 라 전제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상 테스크가 완료가 되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주문 상태는 실패가 됩니다. 방금까지 보셨던 시나리오들은 전부 다 트랜잭션이 성공한다라는 시나리오만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로는 어떠한 이유로 트랜잭션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페일드 표시는 제가 보상 테스크의 코드에 일부러 오타를 내서 배포를 해서 실행시켰을 때의 상태인데요. 보상 테스크에 오타가 있으니까 뭐 리트라이를 몇 번을 하든지다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스텝 펑수즈의 실행 상태가 최종적으로 페일드로 끝나게 된 건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모든 경우를 다 예외 없이 처리를 하려고 뭐 개발하다 보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도 과하게 구현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나하나 다 구현해서 개발 인력 낭비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트랜잭션 처리 안 하고 모니터링으로 잡아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텝프펑션즈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아까 보셨던 디스트리티이사가즈 기반의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고 효과적으로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랜잭션이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셨다시피 실패할 수도 있,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어, 스텝프펑션즈의페일드된 실행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벤트브릿지라고 하면 또잘 모르시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원래 클라우드와치에 있던 이벤트 기능이랑 비슷한데 이제 aws 외에 다른 사스 서비스들과도 연계돼서 이벤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한뭐 일종의 클라우드와치의 이벤트의 뭐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아래쪽에 어, specific s t 라고 해서 여기 페일드를 지정을 만약에 하시면 스 t e p f u n 의 상태가 페일드가 됐을 때마다 뭐 타겟 서비스로 이제 그 이벤트가 전송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Step f u n c t 가 실패를 한다면 이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실패한 트랜젝션이 발생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슬랙 알림을 구성한다든지 메일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구성만 해두면 즉각적인 대응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구현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데모 코드를 어그 깃헙 레포지토리에 올려놔서 요걸 이제 어,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고, 데모 코드는 깃헙에 어, 일주일 전부터 공개를 해둔 상태고요. 사실은 녹화를 하면서 코드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도 여러 번 찍었었는데, 영상이 지금 벌써 27분이 넘어가잖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어 제가 그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들은 깃허의 레파지토리에 그 리드미에 전부 적어 뒀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집어서 알려드리면 이제 람다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가 어 cdk 내에서 이제 하나하나 선언하는 게 아니라 포루프를 돌면서 어 코드가 상당히 좀 깔끔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다른 스택의 아웃풋 값을 참조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앱싱크의 그래프 q l API라든지 그래프큐엘 그 API 키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람다 함수 실행시킬 때어 환경 변수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앱싱크 스택에서 어뭐 요런 그 아웃풋 값을 참조해 오는 부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앱싱크의 람다 리졸버를 구현을 하는 부분이 어, 저도 구현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요거를 구현해봤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앱, 앰플리파이의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을 앰플리파이 이니드 없이도 제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도 리듬이 적어놨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어, 유용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목표했던 바들이죠 스텝 펑션즈를 활용한 이제 분산 트랜잭션 처리도 어, 굉장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자 이런 거랑 또앱 싱크랑 다이나, 다이렉트 다이 람다 리졸버 조합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vtl 기반의 그 리졸버에서 이제 다이렉트 람다 리졸버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 굉장히 그 개발자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어, 서브리스 기반의 그래프 q l 엔드 포인트를 작성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공개한 그 데모 프로젝트의 AWS CDK 샘플코드 요건 한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서비스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제가 적어놨던 블로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 발표의 원래 그 하려, 발표의 모토가 됐던 그런 블로그인데요 요것도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그 설계할 를때 혹은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그런 어 발표 자료가 블로그로 공개해 를뒀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DK 입문 블로그도 작성을 했습니다 앰플리파이도 어 제가 노하우 시리즈 포스팅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앱싱크 요거 1년 전에 쓴 거라 가지고 지금은 뭐 다이렉트 람다리졸보도 있고 최신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 한번 앱싱크가 어떤 건지 설명을 쭉다 하면서 튜토리얼까지 간략하게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글도 적어놨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